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이쪽은 만화 주화를 심어서 1년 동안 키우면 어, 통마늘이 나옵니다 작은 애들은 통마늘도 됐고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홍산마늘을 심었는데 지금 5개월만에 지금 우리 몽고반점 아시죠? 몽고반점 이야 지금 보십니까 이거? 이게 바로 케이 마늘 홍산마늘 몽고반점 연간 우리나라에 마늘을 마늘 종구를 수입해 오는 양이 5,800톤 돈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돈들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늘의 독립을 위해서 홍산마늘 홍성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밭입니까? 어 홍산마늘 주화를 심은 주화밭입니다. 아 이게 주화에요? 네. 홍산마늘 씨를 심은거죠. 이 옆에는? 어저 옆에는 홍산마늘입니다. 인편으로 심은거구요. 저희... 보통 한 구멍에 음, 대여섯 개를 심었어요. 여섯 개에서 일곱 개를 심었는데, 그거를 이제, 꼭 해야죠. 캐면, 통마늘입니다. 와, 신기하다. 이걸 그럼 1년 키우신 거네요? 네, 1년 키운 거죠. 아... 작은 것도 있고. 네. 아우 진짜 조그만 것도 있네. 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네. 네. 근데 이 작은 걸로 심어도, 마늘은 크고 건강하답니다. 마늘 쪽에서, 이, 저, 홍산마늘 주화가 나옵니다. 어, 나오면 이걸 채취해서, 네. 예, 예, 다 익으면 한 200에서 250개의 볍씨만한 예. 그, 씨가 나옵니다. 예, 주화를 심어서 1년 동안 키우면, 어, 통마늘이 나옵니다. 주화가 또 생겼어. 이게 지금 주아인데주아인데이 났어요. 주화가 다시 쫑이 나서.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에너지, 생명에너지 전부 다종에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죠. 아까하고 작, 작잖아요. 생명에너지를 다 이제 또 주화 쪽으로 또 올렸죠, 얘가 또. 이 모든 걸다 여기다 받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나하나들이 생명의 함축제? 이 세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스페인산이나 모든 마늘들이 수확 시기에면 잎이 다 말라 말르거든요. 홍산마늘은 지금 이게 안 말랐어도 캘 시기입니다. 캘 시기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 캘시이된 겁니다. 높게 식었죠? 아니 다른 마늘은 기계로 하는데 네. 여기는 손으로 해요? 어 마늘이 가 끊어져요. 굉장히 강한데. 끊어지죠. 마늘 색깔이 왜 달라요? 이쪽은 홍산마늘 심은 거고요. 이쪽은 지금 이성마늘 심은 겁니다. 홍산마늘 보다시피 뭐 수확도 쉽고. 이거죠. 뭐 없는게 쓸리고 사실 대세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도 안 뽑히는데 홍산은 한 손으로도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약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뿌리가 잘 끊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산을 뿌리가 손상하지 않게 모종삽이라 이런 걸 전체 뿌리를 손상하지 않게 보면 은 뿌리가 적진 않습니다 양이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됐죠? <웃음> 엄청나요, 엄청나요. 아, <웃음> 올해 기비를 잘했고, 어, 뭘 하셨어요? 어, 슈퍼농구, 어, 슈퍼추비 또 뿌렸고, 원래 기비는 SM파. SM팜 뿌렸죠. s m 했고, 처음으로 SM팜을 300평에 15포를 넣었죠. 네. 어, 보통 홍성지역은 어, 일반 완효성비료를 한 300평에 한 5푸대도 안 뿌려요 5푸래죠 근데 그거를 한 2배 3배를 더 뿌린거죠 작년에 써보니까 어, 발화가 되고 나서 처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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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지금 SM판, SM판 사용하신 거라 고요 예, 예. 잘 올라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다른 톤에 여기 하고 여기 딱 오니까 그렇 차이가 나. 얘들은 어. 고등학생, 얘들은 중학생. 네. 그렇지. 눈에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 어? 네. 크기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 근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 이건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여덟 개. 다른 건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 비료 하나만 바꿨다. 비료 하나만, 하나만 바꾼 거예요. 왜이을까 왜 기존 그 완효성 비료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인산질 자체가 구형성 인산이라서 초기 생육을 하기 위해서 수용성 인산을 s m 파 사용을 그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인산을 그 먹으면서 뿌리 활착이라든지 뿌리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이렇게 완효성 비료들은 인산 자체가 또 구형성이고 그리고 어, 가리가 또 황산가리라서, 또, 맛향 때깔도 좋아지고, 미량 요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대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거죠. 기존에 마력성 음. 비료는 그런 게 없나요? 없나? 어, 미량 요수는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응. 보통, 네, 질소, 뭐 있어요? 질소, 인산가리 고토. 고토. 거기서 조금 더. 부식산이나 건, 뭐 조금 들어있고, 예, 그렇죠. 예, 같은 날, 같은, 같은 시기에, 같은 홍산마늘을 심었는데,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료를 뿌리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뭐, 백, 육, 육십 평에 한포 정도 뿌리거든요. 근데 백 평에 다섯 포면, 뭐, 다섯 배, 네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웠었죠, 처음에. 근데 면적도 많으니까. 그런데 수확량이 지금, 한입 차이 난다면, 나중엔 더클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kg만 더 빼도, 1kg만 더 나온다고 해도, 그 비료 값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 슈퍼렁보 하는 대로, 비료를 지금, 그, SM팜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슈퍼추비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녹여서 계속 살포했어요.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늘, 양파, 감자, 전작물에 칼슘과 질소와 가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영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슈퍼치비를 몇번쳤요 지금 슈퍼치비 3월에네 번. 3월에 어, 4월에네 번. 어월에월 4월 중순까지 두 어, 번. 여섯 번줬죠 여섯 번 했더니 어 많이 뭐가 좋아진, 좋아진 거예요? 어 처음 초기에 어 잎수가 틀리더라고요. 주, 두께하고 잎수가 네. 겨울에 월동하기 전에 벌써 여기는 한 다섯 잎 나왔어요. 다섯 잎 주중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봄에도 잎수가 한수한잎더 차이 나더라고요. 두께도. 근데 결국에 이제 좀 커면서 열한 님 나오니까 크잖아요. 어, 이지 아유 힘이 있어 가지고. 자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이쪽은. 만화. <웃음> 우리 몽고반점 아시죠? 몽고반점 자, 어머. 아 여기도 지금 또 몽고반점이 생겼네요. 네. 이야. 지금 보십니까 이거? 이게 바로 케이마늘, 홍산마늘 몽고반정. 일반적으로 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싹하고 틀립니다. 엽록소 성분이 크로로필이. 다섯 배에서 여덟 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클로로필 성분까지 함유된. 네, 그게 다섯 배, 여덟 배나 높기 때문에 발현되는 겁니다. 만의 가격도 어, 만 가격 뭐작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한 20%에서 한 30% 상승될 걸 예상합니다. Here we go.